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읊지로 볼까요? 네. 할까요? 오늘은 이사야 22장 22절 여기는 쉽네요. 22장 2222 <웃음> 그러네요. 내가 또다이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는 말씀 중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네. 이 부분을 읊지로 면 좋겠어요. 어, 이게 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요? <웃음> 안타까운 게 성경 말씀을 네. 그냥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선입관을 갖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열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네. 닫을 자가 없고 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아. 생각하죠 이 열쇠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걸 닫을 사람이 없죠 아하.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리셨거든요 네. 사단은 우리를 못 이겨요 네. 예수 이름 안에는 사단은 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걸음에 불과해요 혹시 아하. 우리가 잠깐 권한을 당하고 네. 뭐 베드로도 사단한테 당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다 되신 걸 열자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네.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네. 그가 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셔서 아하. 우리 대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하, 의미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국사님 말씀대로 <웃음> 어, 세상에서 얻는 축복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포함되는데. 포함되지만 그보다더 음.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뭐 네.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아 우리가 뭐 잘못하면 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신다 아하. 하나님이 아하. 닫으실 수는 없죠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단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음.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음. 사단이 우리 못 이겨요 네, 어, 네, 그래서 네, 예수님도 네. 담대하라고 그러셨는데 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이게 주님이 닫으신 걸 누가 열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런 의미로 음. 전체 맥락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 네. 이 문을 닫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아. 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네.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정리를 해 봐도 되겠죠, 목사님? 예, 예. 아, 훌륭합니다. <웃음> 가끔 네. 초신자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 이러다가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꾸준히 못하고 음. 어 혹시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음. 그런 질문을 해요 네. 제가 좀이 말씀을 기초로 이야기를 해줘요 음. 어 믿으신 것 같죠? 믿어졌어요 주님이 그리고 내가 붙잡고 계신 것 같죠?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음.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데 음. 내가 나중에 지옥 가면 주님도 지옥 가야 되는데 네. 내가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음흠. 성도님 지옥 못 가요 <웃음> <웃음> <웃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웃음>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웃음> 성도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음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람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수만 번 반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또 음.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우리는 열 번을 기적을 봐도 또 의심이 드는 게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 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천번만 번, 만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을 심으시고 아하. 끝까지 인도하시는 네. 그 하나님의 열어놓은 문을 누가 닫겠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확신과 좀 담대함들이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도 있어요. 배짱이 그렇죠. 필요해요. 내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네가 망할 수가 없어. 한번 망해보려고 해봐라. 결국은 더잘될 거야. 잘될 녀석아. 잘될 녀석아. 그런 확신. 그게 열어놓으신 음. 주님의 문을 못 닫는다는 거죠. 야. 네. 네가 실수해도 너 주님의 축복에만못 닫아. 음. 주님이 어떤 분인데. 음. 그런 믿음과 확신, 그런 담대함으로 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